바로 이홈 페이지는 여기가 이제 매니아 DB라고 하는 페이지고 도메인은 MANIA DB.com 그래서 다시 플러스자면 m a 아 i a 닷컴 c o m 이고 검색 메뉴를 보시게 되면 검색어 입력란 말고 검색어 입력란 좌측에 보시면 탭에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티스트라고 써져있는데 이, 이 부분은 가수가 솔로면 본명이나 예명을 검색란에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되시겠고 두번째 컷을 앨범 부분은 검색어를 앨범명으로 입력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세번째 송, 송부분, 송부분은 검색어 입력란에 공명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결과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검색 결과가 각 구분, 구분에 맞각 구분에 맞고, 구분에 맞는, 먼저 첫번째 탭 아티스트로 선택해서 검색을 예로, 예로 들어서 제가 예시로 김원진을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진화 검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진행 결과가, 기본 진을 검색하셔서 하시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리스트에서 이런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앨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도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건 가수명으로 검색한 결과이고 마지막 세번째 분류 동명으로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는 김경화의 마지막 기도로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색이 진행중입니다. 일단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조의 검색 결과는 이 리스트에서만 더 작사작곡자 정보가 확인이 바로 되, 됩니다 이정도로 이제 이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정보 검색 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